위험해, 메피. 구 원자님, 유리한님 메피, 혹시 방주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거나 외부에서 이곳에 사람이 찾아올 일은 없을까? 확인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파악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<웃음> 그렇구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울기 시작했어 기뻐할 줄 알았다 한정된 식량 자원을 타인과 나누는 걸 경계하느라 질문한 줄 알았는데… 그래도… 내 앞에 나타나 준게 너라서 다행이야… 다행이야, 메피… 어. 결국… 종말을 막는다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결말을 그것도 제 실책으로 방주가 소멸하고 있어요. 제가 인공정령이라서 이런 꼴이 된 걸까요? 죄송해요 니네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는 건가요? 구원자님이라면 그러실 것 같았어요 구원자님이 선물해주신 자원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<웃음> 저같은 결함투성이 인공정령 오퍼레이터가 신에게 도전하고 에덴을 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오만이겠죠?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구원자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. 구원자님. 저는 결국 제 탄생의 의미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한 거네요. 모든 것이 하얗게 오롯이 남은 마음은 갈 데가 없네요 you <laughs>